유튜브는 주식채널. 뭐라고요? 주식채널. 여러분, 오늘은 실적재료, 수급 추세가 좋은 대장주 다섯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완성차 대표 기업이죠. 현대 기아차 흐름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전 고점과도 이제 얼마 안 남겨놓은 상태에 있는 게 우리 그 완성차 ]의 대표 기업입니다. 이두개 업종이었지만 실적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현대차가 약간 하락, 기아가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1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어 전년 동기 비해서 80% 증가한 실적을 보여줬죠. 그리고 순이익도 뭐 90% 증가했습니다. 어, 이렇게 됐을 때어이 주식 채널에서는 항상 이 부품주 요 아래 단에 있는 어 1차 벤더, 2차 벤더 쪽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면, 보이면서 뛰는 종목, 그런 종목을 찾아야 수익률이 크게 나옵니다.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린다고 해서 현대 기아차를 사는 거는 크게 그렇게 수익률이 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책직 효과죠. 이 소비자가 현대차에 차를 한대 주문을 넣게 되면 이 현대차에서는 이 발주를 내겠죠. 하위 이 부품 기업에. 그럼 이 부품 기업은 이한 대의 분량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재고까지 고려해서 두세 개를 준비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조업체 다음 공급업체 이렇게 넘어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어 이한 대를 주문했지만 이 끝단에 가서는 뭐어 20대 정도 뭐 50대 정도 이 정도의 분량이 생산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책직 효과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갑자기 이런 매출이 확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그 현상이 생깁니다 어, 실적, 재료, 수비 좋은 대장주, 다섯 종목, 반도체, 제너쌤, 보험의 현대상, 자동차 부품의 화신, 아진, 전선 쪽의 LS, 이런 종목이, 어,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 추세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너쌤이 지금 5% 정도, 여기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반등을 보였고, 퍼는 22년도 기준 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PBR에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2.21배, 시가총액은 여기서 가장 낮은 888억에 있습니다 보험 현대 예상은 3조4천억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고배당이고 5.18%의 배당 수익이 률 나오고 자동차 부품 쪽 화신 아진 쪽은 7에서 8, 6, 6에서 8배 정도의 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화신이가 좀더 높은 수준 전선 쪽에 LS 얘는 지주사고 10만원대를 한번 찍은 후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pbr 0.76 지조 지주사고 이 부채는 다소 이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이들 좀... 실적이 좋은 종목 첫번째 종목은 제너 쌤뭐라고요쌤 반도체 후공정 국내 최초 pc b 용 레이저 제품을 개발한 어 장비 1위 기업입니다 emi 실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제너 쌤 실적은 어 연결기준으로 매출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병아리 눈물만큼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 50% 증가 순이익 132% 증가한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실적 재무 좋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제너쌤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4,500원에서 원바닥 투바닥 좋습니다 여기서 사부작 거리면서 200일선에서 지지 받으면서 다시 사부작 그리고 신고가를 쓰면서 이후에 개미 털기 완료. 다시 사부작거리면서 고점 돌파. 만원선 지지가 관건인 제너셉. 두 번째 종목은 현대해상. 뭐라고요? 해상. 해상. 현대해상의 일봉차트입니다. 28,000원에서의 쌍바닥 좋습니다. 추세는 우상향. 신고가를 쓰면서 아주 좋습니다. 현대해상. 추세가 좋다. 세 번째 조목은 화신. 뭐라고요? 화신. 자동차 경량화, 샤시 부품, 국내 생산 1위 기업입니다. 재무상태, 전년비 매출액 36%, 영업익 260% 증가, 순익 204% 증가, 현대가 100% 증가할 때 얘네는 200%가 증가했습니다. 를 다음은 차트 분석. 화신의 차트. 7100원에서의 쌍바닥 좋습니다 여기서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계속 사부작 끝까지 사부작 신고가 화신 차트가 좋다 네번째 종목은 아진 산업 뭐라고요 아진 아진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어, 사업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24% 증가 영업이익 232% 증가 순익 1255% 증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실적 재무 좋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아진산업의 일봉입니다 1월 3일 2250원에서 바닥을 찍고 찔끔찔끔 상승 3월달 대량거래로 사부작 상승 지금 4월 5월 윗꼬리로 내리찍는 물량을 모두 뚫고 거대 양봉을 세우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양봉에 힘이 빠지면 매도 계속 빳빳이 세우고 있으면 매수, 아진, 산업 추세, 실정이 좋은 종목, 마지막 종목은 LS. 뭐라고요? LS. LS는 LS전선의 91.3%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입니다. 재물을 보시겠습니다. 전년동기 매출은 36%, 영업이 16%, 순이 43% 증가하는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LS 전선 전 고점 부근인 75,000원을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 좋습니다 감소하면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정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장대항봉 장대항봉 좋습니다 절정에서 10만 원을 찍고 계속 이제 힘이 빠지, 빠지면서 찔끔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찔끔되면 매도 다시 힘을 내면 매수 LS 여러분 오늘 종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현대가 30% 40% 증가할 때 하위 단 부품단에 있는 1,2차 밴더는 200% 1000%씩 증가하는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채널에서도 항상 그 하위 밴더들 유심히 잘 살펴보시고 또 각자 자동차 부품주는 어, 개수만 해도 뭐 15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철저히 필터링 하셔서 어 좋은 앞으로 2분기에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발굴하신다면 어 크게 그 수익을 나는 종목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색으로 물결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주식 채널. 뭐라고요? 주식 채널.